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은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학문도 과학도 교육 정치 그 어디에도 생명에 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생명은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자만이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의 답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기록된 성경책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책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모든 성경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한 것이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까지인가, 신약만인가, 구약, 신약 전체인가 또는 그 이후에도 누군가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범위 안에 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그 안에 모든 성경이 무엇인지를 에 바로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15절부터 보셔야 합니다. 15절은 이렇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그러고 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읽은 성경은 당연히 구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은 주후 약 4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고 그후약 300여 년이 지난 AD 397년에 가서 칼타코 종교회의에서 현재 20, 27권이 확립해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이 말한 모든 성경은 창세부터 말라기서까지의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헬라어 원어로 꼭 봐둬야 할두 단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또는 간과해서 안될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용어가 내가 익숙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실은 헬라어 언어의 의미는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아서 번쩍 깨닫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다. 되어진 말씀이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그라페인데 실제는 성경으로 번역할 것은 아닙니다. 그는 쓴 것, 문장, 기록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즉, 무언가 자세히 순서대로 하나하나 열거 해서 기록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라페를 어디서는 성경으로 번역하고, 또 어디서는 경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어디서는 글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글입니다, 실은. 이 기록된 것 중에서 모세가 한 말이 있고 다윗이 한 말이 있고 또 선지자들의 말도 있고 또 베드로가 바울이 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그 기록된 것 중에는 사탄이 하는 말, 귀신, 거짓 선지자들도 말하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님의 가라사대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것만이 가장 근본이고 본질이고 생명을 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출협기 2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자세히 순서대로 하나하나 열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34장 28절에도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냐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시 손수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번역된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래의 미는 기록된 것이다 기록한 것입니다 민숙이 33장 2절에도 모세가 여와의 호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대로 그 노정은 그러하니라 이민숙기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와의 호 언약계를 매는 레위자손 제자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주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번역된 것을 읽으실 때는 항상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의미를 가지고 어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최초로 스스로 돌판에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모세가 두루마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에레미야 36장 4절입니다 에레미아가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에레미아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신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는 것도 어, 아마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마가본 12장 10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모퉁의 이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이 전부 그라페입니다. 기록된 것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기록된 것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시, 실제 의미입니다 누가 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때 이 글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는 성경으로 번역된 글 앞에입니다 여기서는 이 글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실은 이렇게 번역이 일관성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역시 그라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복음 10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 그라페를 성경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바로 이런 부분도 기록된 성경 기록된 내용 안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 즉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입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하니 이는 성경에 기록된 것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도 기록된 것을 인용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예수님께 이어지는 어떤 상황도 기록된 내용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복어 19장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기록된 것으로 응하게 하리하사 카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다 요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여지 아니하리라 함 성경 즉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또그 생에 일어난 모든 상황이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가르치심과 그 자신에 관한 일들을 글로 써서 남기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새롭게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친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기록이 완성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유대인들이 변질시켰고 그 말씀을 떠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완성시키러 실제로 실현시키러 오신 예수님이지 또다시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추가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새로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원래 기록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용하셨고 잉태부터 삶의 성취가 마지막까지 모두가 이미 기록으로 완성된 그것을 성취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가 새로운 말씀을 받아 전한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된 예언을 성취시키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든 베드로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이미 기록으로 완성된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시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아 기록을 더 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나 또는 서신서를 보면은 역시.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록된 구약을 인용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변주시키고 말씀을 떠난 그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러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내용 안에 있지 않는 그 밖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절대적이요 근본이요 본질은 기록된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라사대만이 그 내용은 꼭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성취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완전히 실제로 성취하심으로 증거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